서의 바람 속에 이해인 어디선지 몰래 숨어들어온 근심, 걱정 때문에 겨운에 몸살이 심했습니다. 흰눈이 채 녹지 않은 내 마음의 삶기슬게도 꽃한 송이 피워내려고 바람은 이토록 오래 부는 것입니까? 3월의 바람 속에 보이지 않게 꽃을 피우는 당신이 계시기에 아직은 시린 햇볕으로 희망을 짜는 나의 오늘, 당신을 만나는 길엔 늘상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살아있기에 바람이 좋고 바람이 좋아 살아있는 세상 혼자서 길을 가다 보면 보이지 않게 나를 흔드는 당신이 계시기에 나는 먼데서도 잠들 수 없는 3월의 바람 어둠의 벼랑 끝에서도 노래로 일어서는 3월의 바람입니다